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장비로 받는 이 승리! 승리 시리즈 장비와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이 깨어난 장비 둘 중에 어떤 게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벤트 여기 전설반지 강아지원 이벤트 요거 때문에 뭐 전설반지를 어디서 얻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설반지를 어떻게 만드든지 그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12월 1일까지 진행하는 팽렉산드로 이벤트 보스 잡는 건데 자 여기 있죠 아이템 교환하는거 제일 핵심이 7개 모아서 이 엘튼 귀걸이로 바꾸는거 요게 핵심이죠 어이 보스들 또 어디서 잡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는 전설반지 만드는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설반지 일단 반지슬롯은 이쪽에 있고요 반지는 마력부여가 이렇게 공격력과 명중 두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귀걸이 밑으로 있는 여기있는템들은 거의 다 유료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던전에서 다 얻을 수 있긴 한데, 어, 대부분 이런 거, 룬, 훈장, 그 다음에, 반지, 이런 쪽들은, 이제, 유료 상품 구매해서 강화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거든요? 어, 특히 이제 신섭들은, 아직 레드잼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깡으로, 깡으로 구매해서 도전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어, 하지만 현재 패키지 상점에서, 로젤린의 스타트 패키지, 여기 에 가시면은, 11만원에, 어, 영웅 반지 두 개를 받게 되거든요 영웅 반지 두 개를 받아서 바로 전설로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자 저기서 받은 영웅 반지를 메뉴 생산 세공술 가시면은 바로 이벤트에서 반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아까 그 11만원 패키지는 여기 반지 탭을 누르셔가지고 깨어난 장비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8강짜리 두 개를 받기 때문에 4깨어난 장비 둘 중에 하나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 한쪽은 이제 물약 효과가 붙어있는 어, 그런 장비고요 한쪽은 이제 저항이 붙어있어요 저항 그러니까 PVP 전용이죠 여기 PVP 피해 감소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쟁을 좀 하는 과금러다 하신 분들은 이 슈리온 세트로 가주시면 되고요 어 쟁을 참여하긴 한데 그래도 과금 많이 안 하고 조금 사냥 비율이 더 많을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지코스 회복 반지 어, 난잘 모르겠다 양쪽 다 사냥이나 어, PVP나 둘다할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그냥 한 짝씩 하나 하나 이렇게 교환하시면 됩니다. 총두개 받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깨어난으로 바로 이렇게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깨어난에서 그 윗단계인 엘튼이죠. 이 엘튼으로 가시려면은 아까 받은 장비 있죠? 그 11만원 패키지에서 받은 8강짜리를 9강으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마 패키지 살때 어, 강화 주문서도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반지는 반지 강화 주문서가 따로 있거든요. 자 구성품 보면은 어, 지코스 슈리온 판댐 반지 선택할 수 있고, 예, 반지 주문서 같이 들어있네요. 10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박이죠? 이게 예, 한 번에 받고 바로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8강으로 그냥 바로 깨어난 4강을 만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도박을 해서, 어, 9강, 그 다음에 10강 찍으면 바로 엘튼 등급으로 갈수 있고, 여기서 더 가시면은 신성은 엘튼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11강이네요. 자 그리고 이벤트라고 적혀있는 여기 이 6강 전설 반지들은 여기 보시면은 깨어난 반지랑 현인의 회복석이 필요하죠 보시면은 이벤트 내용에 반지 강화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강화 도전할 때 약간 페이백 형식으로 회복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벤트 참여하는 조건 자체가 전설 반지가 있고 강화를 200번 최소 200번을 하셔야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현인의 강화석 주는 거고, 200, 400, 600, 800갈 때마다, 이, 현인의 회복석. 바로 6강짜리로 만들어주는 이 재료를 주는 거죠. 일단 스타트가 11만원 패키지 구매하시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이제 반지를 바로 깨어난으로 바꿀 것인가, 8강짜리 주니까. 아니면 여기서 도박을 해서, 뭐, 9강, 10강, 최대 11강까지 도전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초에 어, 엘튼까지 노리실 분들은, 어, 처음부터 네, 9강, 10강을 찍어서 이 엘튼을 바꾼 다음에 이 상태에서 네, 현인의 강화석 구매해서 강화를 하셔야지 그나마 6강 엘튼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어, 솔직히 깨원안을 가셨 분들은 현인의 강화석을 그렇게 많이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반지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반지 가격 들어가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음... 지금은 위크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따로 지금 반지 뭐 묶음별로 파는게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본인이 과금한 달에 얼만큼 할 것인가 이 게임에 나는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영웅 반지 이거 강화도전할때 어, 실패로 터지는 걸 방지해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현재 아케인 프리미엄 패키지에 팔고 있는데 바로 사룡의 반지 강화보호석 이 아이템이거든요 지금 팔고 있는 게 어, 신성한 소환 패키지에 하나 껴 있고 네, 초월의 비결 패키지에 또 하나 껴 있고 아케인 장신구 패키지에 또 하나 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화보호석은 이거 자체로만 팔지 않고 이렇게 패키지에 끼워 팔기로 현재 팔고 있고요 가끔 쿠폰으로도 뿌리기도 합니다. 혹시 이제 바로 엘튼 이상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 강화 보석까지 같이 구매하셔서 도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승리 장비죠. 승리 장비들. 여기 적혀있는 승리 장비들 과연 언제 되면은 이 템으로 바꿔야 되나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장비인 무기와 방어구 있죠. 이쪽은 사전예약 받는 7강짜리 깨어난 직후 스로 받으시면 은 그냥 바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등급 자체가 이제 영웅에서 전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력부여라고 받는 이 옵션 자체가 수치가 전설이 더 높기 때문에 어이 일반 어 무기 방어구는 사전예약 쿠폰 받으신 거 그냥 바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악세죠 악세 그 다음에 아티팩트 이쪽이 이제 몇 강짜리가 떠야지 그때부터 바꾸면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악세사리. 우리가 사냥하면서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적혀있는 지쿠스, 판덴, 슈리온, 록스네 장신구들인데 몇 강부터 바꿔야 되냐?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자 메뉴에 생산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세공술 들어가서 지금 장신구를 알아볼 거니까 여기 귀걸이로 예를 들어 봅시다. 귀걸이, 깨어난 장비.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장비를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여기 화살표. 이걸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비교하실 때 지금 보니까 5강부터 5강부터 능력치가 이제 승리의 귀걸이보다 높거든요. 모든 장신구가 다 똑같습니다. 완장, 팔찌, 그다음에 귀걸이, 벨트, 목걸이까지 전부 다 깨어난 5강부터 승리의 귀걸이보다 높거든요. 근데 4강보다는 어, 승리가 높기 때문에 4.5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5강도 그렇게 능력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어, 회피 명중 수치는 조금씩 큰데 여기 공격력 수치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좀 체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최소한 6강 이상으로 가주셔야지 조금 능력치 폭이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는 5강이기 때문에 5강으로 교차하기 위한 재료는 네, 7강, 영웅, 7강 영웅을 7강 영웅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팔찌 완장도 똑같고요. 팔찌 쪽도 5강부터기 때문에 어, 7강짜리 영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양은 3강부터 충분히 승리 장비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문양은 5강부터 5강 되자마자 그냥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 하지만 그 제로가 아마 지금은 얻기 힘들거예요 여기 제로가 좀 이제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실루나스 그래서 최대한 바꿀 수있기 조금 편한게 아마 봉인함까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벤트 보스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과 밤 11시에 등장하게 되고요자 월드맵 눌려서 실루나스 폴라리온 북부 미톤 초원을 눌려줍니다 여기 구름가닥 양지 여기에 여기 몬스터 정보에 여기 적혀있죠? 팽렛산드로 2세라고 그럼 여기 점으로 찍혀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프리빌리 들판 이쪽에 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두 곳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 그냥 거점 이동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걸어간 다음에 위치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처럼 이렇게 이벤트 1, 2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저장을 하셔야지 이 순간 이동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젠 되는 자리고요. 그냥 여기 GPS만큼 요거 누른 다음에 플러스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취소할 때는 그냥 여기서 삭제를 누르고 확인하면 되고요. 자, 이 주문서는 여기 위치동 주문서라는 아이템입니다. 여기 있어야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걸 얻는 방법은 이제 메뉴에서 교환소 그 다음에 노란고래 상단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위치동 주문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고래는 펭귄트 돌림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어디있지 여기 펭귄트 돌림판 여기 돌림판 횟수에 따라 네노랑고래 조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펭귄트 돌림판을 또 돌리려면은 7억의 근원이 필요한데 요거는 루나트라에서 사냥하시면은 그냥 얻을 수있고요 어, 기본 점핑하시면 여기 600개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600개로 돌리셔가지고 노랑고래 획득할 수있고요또 점핑하셨다면은 동료 이야기 여기 이야기 제가 저번 영상에 좀 귀찮다고 한거 요거를 다 누르셔서 받으시면 여기 노란고래거든요 그래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다 눌려서 받았는데 총한 2,900개 정도 받고요 아마 더 많이 받을거예요 제가 노란고래에서 뭐 샀거든요 뭐샀던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제가 마력이 있던 곳으로 샀거든요 산거 빼면은 5,000개인가 4,000개 쌓여있습니다 다 받게되면은 그걸로 이제 위치이동 주문서나 뭐 고서 필요 하신분은 바꿔도 되고 아니면 전보 하셨다가 예, 축복받은 주문서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점핑 후에 또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 계속 키우게 되면서 어,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또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